자 오늘 요리는 곰장어 맛있는 곰장어 볶음 시차야지 음. 이게 지금 엄청 미끄러워요. 아 반만 아니네. 이거 봐, 겁좀 봐, 그지? 어, 야, 아, 참 소금 넣고. 시마구나 고비. 응? 고비 되게 시메. 와, 이거 봐, 이거 봐. 응. 어. 끈적끈적. 음. 음, 고파, 응, 음. 고 와, 요 빠졌다. 빠졌어? 싹 빠졌어. 응. 싹 빠졌잖아. 응. 이거를 좀, 좀 따뜻, 따뜻한 물에다가 좀 담가놔야 돼. 그, 곰장어에, 에, 잡내를 잡기 위해서. 된장 풀게? 응. 어. 잡내 잡는 데는 된장이 최고야. 여기에는 맛술 조금 넣어주고. 한 30분 담가놔야 돼. 이게 400, 440g인데, 음. 얼마 안 되네. 이렇게 하니까 또 적어보이네. 응? 이렇게 하니까 응. 적어보여. 응. 됐어. 좀 꼬들꼬들해졌지? 응. 응. 한번 희쳐줘야 돼. 후태가 살짝 내그랬나봐. 너무 조금이다. 애매하다, 애매해. 배는 반만 넣을 거야. 반 갈아가지고. 반. 당파도 반. 이그 정도 반 된다. 반 된다. 응. <웃음> 된다. 양념이 이렇게 건더기 들어가면 타니까 다쳐야돼 국물 만들 거야 볶을 건데 탄다고? 응 아, 양념 이렇게 많으타 볶을 때 건더기가 많아 그냥 이거 아깝다 어? 아깝지 먹어도 되겠다 뜨거운 물에 타 가지고 <웃음> <웃음> 차로 마시면 되는데 <되겠다. 웃음> 야너죽게 응? 뜨거운 물에 타서 죽게 먹을래? 먹어도 되지 <웃음> 됐어 이렇게 놓고 야, 야채 에.. 들어갈 거좀 썰어 놓고 깻잎 10장 청양고추 3개 홍고추 하나 마늘 마늘 한 10개 되나봐 음파 안 되니까 고추장 한 숟가락만 그다음에 간장 하나 봐 조금만 넣을 거야 짜니까 그다음에 굴 소스 굴 소스기 짜 짜다고? 응그한 숟가락만 조금만 넣어야 돼 일단 먹어보고 왜 이렇게 안 나와 아유 음. 매실 하나 물엿 한 숟가락 맛술 하나 마늘 반 숟가락만 넣을게 생강은 조금 그다음 후추 맛좀 볼게 괜찮은데? 됐어? 조금 달달하게 하려면 설탕을 조금 더 넣어줘야 되겠다 반 숟가락 정도 여기다 재놨다가 볶으면서 이게 양념을 넣으면 여기에 이제 깊이 양념이 안배니까한 30분 재 놨다가 아는 볶을 거야. 국물이 넉넉하네 배를 넣어서 이렇게 나갔다가. 응, 이렇게 볶고, 응, 중불로 볶아야 돼. 먼저 마늘, 꿰장어, 음. 집어 먹을 때요 마늘 하나서 집어 먹으면 음. 맛있어. 아주 좋은 생각이야. <웃음> 하나서 먹었던 게다 같이 마늘하고. 음. 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마늘이안 익으면 매우니까 조금 먼저 마늘을 먼저 볶아. 가지고 응. 이게 조그만 것 같아도 어? 3인분은 돼. 그지요그 그 정도면 되니까요. 응, 3인분. 응. <웃음> 야채 좀 들어가고 한 번. 응. 이 국물에도 다 끼면 맛있어. 곰장으로 숯불려다가 고우면 고면서 먹어야 맛있는데 깻잎 깻잎을 넣으면 깻잎 향 때문에 응? 이렇게 아, 곰장어의 담내가더안 음. 나지 음. 젓가락 젓가락 갖고 하나 먹어봐 아! 깻잎이 향이 좋다 하나 먹어볼까? 마늘하고 이렇게 집어 먹으려니까 맛있어? 음, 음 맛있다 꼬들꼬들 꼬도꼬도. 아고 꼬들꼬들해 이제 그만 볶다 다 익었지? 음, 다 익었네 와 아, 맛있네 음. 음. 비린장도 없고 응? 음? 비린장도 없고 딱 좋아 응 음. 된장에 담으면 응잡잔대가딱 음. 잡혀 참기름 마지막에 네. 아 진짜 맛있다 맛있어 맛있다 음. 음 맛있네 다음에 또서 해먹어야제 아, 음, 깨민 음. 향이 너무 좋지 않냐? 응 음. 불터치를 불 맛을 좀 내줘야지. 무슨 음. <웃음> 불 맛이야 음, 갑자기? 불 맛을 깜짝이야. 좀 내줘야 돼. 숯불 같은 두지 않으니까. 조심해야 돼. 응. 갑자 오늘 옆집에 공장에 불이 났는데, 저희 부모님 양둥이에다가 물 떠가지고, 내가 소마, 다 껐어. 소방차가 오기 전에 다 껐어요. <웃음> 막막 사람들이 어떻게 끊나막난리가 났었는데, 막 큰일 날뻔했어. 큰일 날뻔했어. 간이 막팔오막 간이 벌렁벌렁. 예쁘게 딸기를 얻어주겠다. 꼬들꼬들 곰장은 너무 맛있어요. 이걸 숯불에다 구우면 더 맛있는데 숯불에다 굽가 없으니까 그냥 후라이팬에 볶았는데 그래도요 너무 맛있네요. 꼬들꼬들하니. 자 이제 먹읍시다. 먹어봐. 먹어봐. 다 밥하고 먹어 이제 술안주 막걸리에다 먹을까? 음, 음 맛있어 그리고 깻잎 향이 너무 좋아. 음게 꼬들꼬들하냐? 음.